판다크서클 교정술을 만들고 열심히 시술하고 있는 고익수 원장입니다 제가 판다크서클 교정술이라고 이름 짓고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있던 다크서클 교정술하고는 너무나 다른 시술이기 때문이에요 1번이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다크서클 파인데 지방이식을 넣고 애교살과 파인 사이에다가 지방이식을 넣어서 얇게 펴서 깔아서 색깔을 교정하는 점에 있어요 게다가 이 밑에 부분 하방에 있는 푹 파인 곳에도 지방식을 충분히 넣고 더 나아가서 인디안 팔자까지도지방식을 넣는 것을 제가 주로 하는 판다크서클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다크서클 수술해봤자 몇년안 가는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이 판다크서클도 2, 3년 있으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한 지가 어 20년 조금 안 됐습니다 이전 사진 그 다음에 뭐 10년이 지났으면 10년째 사진 이렇게 해서 찍어서 전후를 확실하게 비교해 드리고 그분들이 몇분 사진을 주셔서 그런 분들 위주로 오늘 보여드리면서 다크서클 판 다크서클 교정술은 오래 유지되고 영구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고자 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보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